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주얼리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칸막이 된 거를 제가 이제 다이소에서 구입해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쓰는 이런 화장솜을 제가 잘라서 요 밑에다 깔 거예요 크기의 사이즈를 재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장솜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다 잘라서 밑에 깐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꿀게요 세트로 된거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주얼리를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어느날 이제 같이 놔두면 제 바쁠 때막 하다가 어, 서로 엉켜 가지고 제가 목걸이를 몇 번을 엉켜 가지고 제가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요렇게 해 놓으니까 그때그때 이제 의상에 맞춰서 주얼리도 할수 있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은 주얼리 정리법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먹뿌리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